우리에서 오이 굵기가 요만했다가 얇았다가, 얇았다가 오이를 달고 나서는 오히려 더 붉어진다 네 수학량에서부터 틀려요 얼마나 더좋아요 작년에가 환경은 더 좋았었는데 올해로 치면 동당 작년에는 뭐 한짝반 정도 땄었는데 올해는 한세짝한두배 정도 수학량에도? 네 현재까지는 두배 정도 많이 따고 있는 거죠. 와. 그 여기가 뭡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안성에 한 오이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오이밭은 작년보다 수확량이 두 배나 늘어난 그런 오이밭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지금 기후변화로 수확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농장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은 수확량을 내는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서울 가락동시장으로 나가고 있어요. 가락동시장? 예. 지금 이게 한 박스 얼마에 받은거야? 지금 시세마다 조금씩은 틀리는데 35,000원 아, 정도 나와요 네. 그럼 남주부대는 비싸게 받는거예요 거예요? 완전 잘 받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도 손가락은 안에는 받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35박스 안쪽에서 왔다갔다 해요 아, 그러면 한 2만원 이상 나오고 는거예요네 그럼 이게, 이게 웨, 언제까지 비싼는거예요 6월 말까지 보고 있어요. 나와요? 네, 어. 이제 조금 날씨가 더 좋아지면 2, 3월 되면 수확량은 더 늘고요. 올해도 저희 안성 지역에도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절간들이 너무 나무만 커요. 그 날도 흐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 같이 커줘야지 되는데 오이 과는 크는 속도가 조금 느리고 나무는 크고 빠르고 아 여기 오이가 이렇게 몰려있어 <웃음> 지금 오이를 줄을 내리면서 이제 엉켜있어 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위에서 땄어야지 되는데 과보다 나무 크는 게 조금 빨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일단 바닥에 깔리게 되면은 표피에 갈색 점이 박혀요 아... 그럼 그게 이제 가릅동시장이나 도매시장에서는 물기스라고 보죠 상처를 보고 네. 바닥에 떨어지겠네요 안좋은거에요? 네 아, 안좋은거죠 안 좋은 네, 바닥에 깔리게 되면 그전에 수확하면 되나요? 그전에 수확하기에는 과가 아직 작으니까 아... 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요? 오이과를 이제 빨리 키워야죠 아... <웃음> 그게 기술인거죠 아... 그 어떻게 해야 빨리 키우야죠 저는 올해는 관주형 영양제를 주고 있어요. 관주형 영양제. 네, 나무도 많이 크지만 과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 나무 자체에서. 어. 올해 처음 제품을 알고 써봤는데 줄기도 굵어지면서 과도 빨리 크고 과도 살도 많이 찌고 음. 그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언제부터 썼어요? 저는 오이 정식하고 나서 한 보름 후부터 그 영양제를 썼어요. 올해부터요? 네올 작년에는 안쓰고요? 작년에는 안쓰고요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있나요? 수학량에서부터 틀려요 얼마나 더좋아요 작년에가 환경은 더 좋았었는데 올해로 치면 동당 작년에는 막한짝반 뭐 정도 땄었는데 올해는 한세짝한두배 정도 네 현재까지는 두배 정도 많이 따고 있는 거죠 와그외환이이 뭡니까? 구성바이오서에는 오가니설이라고 오가노 썰. 네. 와. 그 관지형 비료를 알고 올해부터 처음을 썼죠. 이거는 오가노 썰 주기 전 줄기고요. 음. 보시면 얇다가 오이가 달린 데서부터 두꺼워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오가노 썰을 주고 난 후부터 줄기가 오이를 달고 키우는데도 줄기가 굵어져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굵은 거죠? 네. 제 손가락... 새끼손가락만한데, 네. 여기가 그죠? 네. 여기보다 조금 요만한데, 밑으로 내려가면 원, 밑에는? 얇아요. 보시다시피, 어, 더 얇네. 네. 그러면서 오이도 달려있는 상태인데도 더 두꺼워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뿌리에서 오이 굵기가 요만했다가, 얇았다가, 오이를 달고 나서는 오히려 더 굵어진다. 네. 다른 거는 작년 그래요. 똑같이 하고 그 하나 바꾼 건데 오히려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수신다면? 그냥 써 보셔야 할것 같아요 <웃음> 써 보셔야 어. 자기가 직접 써보고 본인이 써보고 만족을 해야 알지 어. 제가 뭐오가노설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 딴거 넣잖아 <웃음> 이렇게 밖에 말을 안 되니까 어. 일단 네, 네. 어. 그랬고 제가 두 농가를 소개를 했어요 네. 거기도 만족을 하고 있어요 오가노썰 2 0회 네, 네. 1리터짜리한 통을 가지고 다섯 통을 관주를 한꺼번에 들어가요. 아, 이한통 주는 걸로 다섯 번을 계속 준 거거든요. 관주할 때. 아, 그럼 다섯 통을 한하나로 네, 이1리터 가지고 다섯 통을 준 거예요. 아, 그래도 효과가 좋요 네, 효과가 되게 좋게 저, 나오고 있고 음. 다른 영양제나 제가 이 오이에 살을 찌우기 위해서 작년에는 인삼가리를 관주할 때더 추가를 해서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걸 아예 안 주고 있어요 <웃음> 네. 잘 녹네요? 네잘 녹고 그냥 찬물에다가 녹으면 되네? 네그 뭐... 농도가 되게 진하고 그냥 찬물에 섞어도 엄청 잘 혼합이 돼요 처음에 땄을땐 되게 진한것 같으면서도 물에 들어가면은 냉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막히거나 그런지는 않네요네 전혀 막히고 그런건 하나도 없어요 어, 오가노설은 일단 지금까지 기존에 없던 획기적인 제품인데 유황 20%에 유기물이 44%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썰텍이라는 기술력인데 토양 박테리아에서 추출한 미생물로 만든 미생물 유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입자도 아주 미세하게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도 빠르고 작물이 흡수를 하게 되면 어, 지속 효과도 상당히 오래가고 오가노셀 제품 중에 특히 풀빅산과 휴믹산이 들어있기에 작물의 생육력, 생육 쪽으로는 확실히 관주로 주시면 은 어, 작물이 잘 자라는데 좋은 도움을 줄 겁니다 가격이 다들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은이 제품은 저희가 농가를 위해서 어, 최저 마진으로 출시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사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루을 올리나요? 모든 지금 농자재 값이나 비료 값이 다 올라가지만은 저희는 내년 상반기 6월까지는 어, 올리지 않고 어, 농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제품을 또 황을 쓰고 있어요. 어떤 황? 그것도 구성 바이오 제품인데 <웃음> 네. 황은 그거는 로타릴 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황을 뿌리고. 그런 식으로 황을 주고 있는데 최고 좋은 거는 흰 가루보다는 잿빛 곰팡이가 최고 좋더라고요. 황을 뿌리고 나서 저는 계속 이제 한 5, 6년간 뿌려왔고 안 뿌린 농가를 가보면 곰팡이가 벌써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곰팡이 왔다고 그러면 소독 한 번만 해주게 되면 싹 없어지는데 다른 농가들은 계속 곰팡이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이 저는 되게 안 좋아요. 하우스 환경이 다른 농가에 비해 안 다른 농가들은 유동팬도 있고 공기 순환해주는 유동팬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이제 옆에 있는 환기 창만 의존해서 이제 오이들 농사 짓다 보니까 팬도 없어요. 네. 아 이거 네. 지금 이 창문 하나 가지고 지금 환기 네.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잿빛 곰팡이는 확실히 덜 하죠. 아... 아그로솔포는 밭장만을 하실 때 다른 퇴비나 비료랑 같이 한 동에 한 포를 뿌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그로솔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일단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연작피해인데 연작피해가 감소되고 토양도 pH가 높아지는 것을 중성화로 만들어줍니다. 입상유황이다 보니 토양에 모공이 생겨서 뿌리도 활착이 더잘 되고요. 그리고 오이 특유의 맛과 향이 더 좋아지고 저장성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로솔포를 쓰면은 제핏 곰팡이 병이라든지 균액병, 흰가루 병, 노균병 뭐 이쪽 균에 더 관한 병들은 확실하게 피해가 현저히 줄어듭니다